자, 오늘은 테라밴드로 다리 스트레칭 같이 해보실게요. 한 다리 발등에 테라밴드를 감아 잡아주세요. 그래서 한번 둘러서 감아 잡아주시는 게안 빠지시고 편하실 거예요. 자, 한 다리에 그대로 테라밴드 양쪽 같은 길이로 해주시고 포인 플렉스 해보실게요. 열 번씩 쭉 뒤꿈치 길게 둘 뒤꿈치 길게, 셋, a n 뒤꿈치, 넷, a 발끝까지, 다섯, and, 인엔 o 일곱, a n 여덟, and, 아홉, and, 엔 n yeah, 좋아요. 자, 이제 발 바꿔서 똑같이 한바퀴 둘러서 포인플렉스 10번 자 그대로 다리 쭉 펴시고 허리 꼿꼿하게 하나 앤쭉 길게 둘둘셋둘넷앤둘 둘, 둘,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발등 길게 포인 하세요. 앤둘열앤 좋아요. 자, 풀러서 이젠두 다리, 두 발에 같이 감아잡아서 포인플렉스 똑같이 열번 하실게요. 그대로 다리 쭉, 허리 쭉 길게 베임 주시고 하나 앤쭉 뒤꿈치 둘앤둘셋 앤둘넷앤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마지막 야. 앤쭉 좋아요 자 이번에는 그대로 나란히 팔 해서 x자로 잡아주시고 그대 로 럼보이드 8번 땡겨요 앤쭉 호흡하면서 둘둘셋둘넷둘 둘, 둘, 둘, 다섯 둘 여섯, 계속 키 커지게, 머리 길게, 일곱, 둘, 어깨 넓게, 여덟, 좋아요. 자, 이제는, 롤 다운 무릎 세워놓고, 테라밴드 잡고, 롤 다운 네 번만 할게요. 쭉쭉쭉쭉쭉쭉, 천천히. 후, 둘, 이렇게, 세개 더. 둘, 뒷목 길게, 천천히. And, 후. And, 올라와서 키 커지고, 머리. And, 셋. 쭉. And, 넷. 쭉 일어나시고, 좋아요. 한번 더. 후. 네 번째. 이게 마지막이에요. And, 후. And, 좋아요. 자, 이제 발 풀어주시고, 이제 오른다리에 테라밴드 감아잡아서 하늘보고 누워서 햄스트링 스트레치 하실 거예요. 그대로 하늘보고 누우시고 쭉쭉쭉쭉 롤다운 누워서 자테라밴드 있는 다리 위로 쭉그 상태로 무릎 구부렸다 폈다 8번 필때 엉덩이 바닥에 꾹 눌러주시는 거둘 엠, 셋 엔. 하늘로 쭉 넷, 엔 쭉, 다섯, 엔 쭉, 여섯, 쭉, 두번더 일곱, 다리 길게 위로 쭉, 여덟, 쭉, 좋아요 자, 이제 싱글 랙 서클, 안으로 먼저 서클, 여섯 번 골반 움직이지 않게, 둘, 자, 다리 길게 뻗고 계시는 거 잃어버리지 않게 세 무릎도 길게 발바닥도 길게 골반 안 따라가게 넷, 둘두번더 다섯에 골반 무겁게 내려놓고요 여섯에 이제 반대로 서클 후 다리 길게 무릎 피세요 에둘쭉 앤, 셋, 두, 앤, 네 서클 할때복부나 골반이 유지되는 정도까지만 서클 해주시고 마지막, 후, 여섯, 앤, 좋아요. 자, 이제 무릎 구부려서 줄 바꿔서 반대다리에 따라 밴드 감아주세요. 똑같이 감은 상태에서 구부렸다 폈다 햄스트링 허벅지 뒷면을 스트레칭 하는 거 여덟 번숨 쉴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렇죠. 둘 길게 셋 밑에 다리도 길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넷 발바닥 천장을 보게 다섯 뒷 허벅지 길게 여섯 누워있지만 머리도 길게 일곱, 쭉한번더 여덟, 쭉그 상태로 이제 서클 그대로 안으로 앤, 후, 좋아요 쭉 앤, 둘, 무릎 길게 발바닥 다리 전체 밀어내세요 셋, 둘, 골반 따라가지 않게 넷, 두번더 다섯, 호흡하면서 엔, 여섯, 가운데에서 반대로 갈게요. 엔, 하나, 엔, 쭉, 엔, 둘, 엔, 둘, 엔, 셋, 엔, 둘, 넷, 엔, 둘, 두번 더, 다섯, 엔, 둘, 여섯, 앤 좋아요 자그 상태로 이제 일어날 거예요 쭉 이제 맨 처음 하셨던 그대로 다시 한 번씩 더 반복하실 거예요 그 다리 앤쭉 펴서 이제 포인플렉스 계속 연결 앤열번 하나 앤쭉 허리피고 둘 뒤꿈치도 길게 발등 길게 포인 쭉넷 둘 호흡하고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두번더 아홉 둘열둘 둘. 좋아요 이제 바꿔 끼실게요 반대 다리로 발등 감아서 잡고 그대로 허리 쭉 그대로 호흡하면서 하나 엔플렉스 엔포인 엔플렉스 셋 길게 넷둘 다섯 둘 여섯 어깨도 안올라가게 일곱 머리도 길게 여덟 두 번만 더 아홉 둘 열, and, 좋아요. 자, 이제 두 다리, 두 발에 테라밴드 감아잡고두발 같이 포인플렉스 1 0번 하실게요. 겨드랑이 어깨 끌어내리는 것도 잊지 않기. 자, 허리 쭉. 하나, and, 쭉, and, 둘, a n 둘. 둘, 셋, a 둘, 넷, a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마지막, 앤, 열, 앤, 좋아요. 자, X자로 감아잡아서 럼보이드, 그대로, 땡겨요 뒤로, 앤, 팔꿈치 어깨 넓게, 둘, 둘, 호흡하기,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두 번만 더 앤, 일곱, 마지막 엔 여덟, 좋아요 자, 이제 11자로 다시 잡아서 무릎 세워주시고 그대로 롤 다운 네번후엔 그대로 머리부터 까딱 일어나는 거 이렇게 세번더엔후 주, 어깨 안 올라가게 a 후 둘, and 셋 a n 후한번더 and 넷 a 후 좋아요. 자 이제는 한 발에만 감아서 누워서 한 다리 구부렸다 폈다 햄스트링 싱글 렉 스트레치 하실게요. 자, 그대로 롤 다운 누워주세요. 쭉 위로 번쩍 다리, 허리 쭉 길게. 그대로 폈다가 구부렸다가, 이렇게 여덟 개 둘,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한번 더. 여덟 그대로 이제 서클 여섯 번만 안으로 먼저 골반 안 따라가게 엔둘숨 쉬고 셋 무릎 쭉 길게 넷엔 다섯 쭉쭉쭉쭉 한번 더 여섯. 앤 가운데에서 반대로 서클. 후. 엔배무겁게해 주세요. 둘. 엔세 쭉. And 밑에 다리도 길게 하시고 머리 길게. 후. 엔둘한번더 마지막. 후. 엔 좋아요. 자, 구부리시고 반대다리로 테려밴드 바꿔주실게요. 천천히 감아서 그대로 위로 쭉 그대로 빌게요 여덟개 앤, 둘 후, 앤, 좋아요. 앤, 둘 밑에 다리 발등 길게 셋, 둘넷 둘, 앤, 다섯, 둘, 앤, 여섯, 두번 더. 후, N 마지막, N 쭉 좋아요. 그대로 안으로 서클 여섯 번만, N 쭉. 몸통 골반 흔들리지 않게 다리는 계속 밀어내세요. 셋,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게 길게 목, 어깨 멀리. and 호흡 and 후 and 쭉 마지막 후 and 반대로 써클 and 후 and 다리 길게 뻗어내세요. 둘 and 좋아요. and 셋 and 둘 and 넷 둘, 두번더 다섯, And 다리 계속 길게 길게, 여섯, 앤 좋아요. 자 그대로 무릎 구부리시고, 일어나시고, 자 이제 줄 빼시고 마무리 스트레칭 하실게요. 자 그대로 테라밴드 잡고, 만세, 두 개를 같이 잡으셔도 되고, 옆으로 그냥 스트레치, 앤 옆면을 길게 마무리로 스트레치. 쭉. 엔, 둘, 옆구리 길게 스트레치 할 거예요. 엔, 둘, 후, 엔, 좋고요. 엔, 후, 엔, 둘, 한 번씩만 더 할게요. 후, 엔, 귀엽게 멀리. 후, 엔, 좋아요. 한번더 할게요. 후, M둘 진짜 마무리 후 N 좋아요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호흡 정리 후 잘하셨어요.